미스 김치. 려네 엄마. 와, 미 김치 만들어? 네. 와우. 김치 김치 안 만들어 한국 사람 아니야. <웃음> 야, 너 베트남 사람잖아. <웃음> 이거, 그럼 오빠도 만들거줄거 이거, 야거 이거, 이거.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하만 하만, 만거 이거. 이거, 이거. 만먹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리 오빠, 줘봐. 오빠, 봐봐 오빠, 해빠 오빠, 오 no 빠 오빠, 오오 깨끗이 씻었어? 너 비누로 씻어. 뭐라고? 손도 손. 손. 이제 써. 뭐라고? 뭐라 <웃음> <웃음> 이거 먹어봤어? 네 맛이 어때? 맛있어요 아그라고 뭐라고? 뭐라고? 고 솔직하게 라고뭐라 뭐라고? 뭐라 캐드트루. The 아 진짜요. 진짜? 네 맛도 진짜 좋아요. 차, 아 <웃음> 진짜 맵다. 니가 좋아요. <웃음> 이렇게 먹고 어떻게 먹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야. 김치, 김치, 여러이 김치. 이야 김치. 김치. 미김 김치. 김치. 미스 김 미스 김치. <웃음> 미스 <코리안> 김치. 김 <웃음> 네 김치. 이름김치입니다 음. <웃음> <웃음> 진짜로 <웃음> <웃음> 그, 김치를 좋아그 김치. 김김치 김치. 야김치어 김치야? <웃음> 나도 리가 김치를좋아해장치치는줄 알았어 치야 김치야? 이렇게 손말야김리야네 드라이? 드라이 을 드려요? 나무, 나무. 안 돼요? 나무, 나무. 이거 투머지. 조만? 응. 아, 그럼 킵트 다음에. 응. 응. 그냥 먹들것도 뭐 되네? 오케이 응. okay. 비빔밥 같은 거 이렇게 <웃음> 넣어서 먹어. 어. 이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면 그것도 다 먹고 이렇게 이것도 아, 고 네. We now buy 응, 됐어 그만 너무 많은 거못 먹어, 매웠어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잘했어 응, 이렇게 하는 거야. 네가 잘했어 응. 여기 콕콕 응. 아, 콕콕 응, 응. 응. 재밌어? 네야 응. 이제 네 김치 만들어 하면 되겠네 얘들아 한베남사람 투어 한국 투어 하면은 김치 맥김 클래스 있어. 맞아. 페이만이야. 진짜 없다. n 오빠 얘기했지. 공짜 언제나 좋아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거기 대변도 김치 있잖아. 아, 빌려요. 그렇죠. 담아 있다요. <웃음> 재밌어 한번 먹어봐. 네, 일부목사 먹을까, 삼진아만다 그만. 찍어 이거각 삼각. 삼각. 삼각. 삼 이제 거의 알 했어? 응. ngủ chắc nằm mơ i 오케이. that in t h <웃음> 뭐 TV 봤어? 이거 나와? 자 한국 영화 더 맥터 아너더 핑키 아너딥스 맞아 됐어? 이제 손 닦자 이제 아 이제 됐어요? 응 됐어 이제 하나 먹을게요? 응 음. <뭐라> <뭐라> 먹지 말고 아왜 그래요? 응. 음, 이거는 껍데기야 저거가 아니 맛있어 아 그래? <웃음> 근이가밥 어, 맞아. <웃음> <웃음> 진짜. 됐어? 응. 매워? 응. 안 매워? 안 매워? 안 매워. 네가 <웃음> <안> 매워. <웃음> 매워하면 진짜 안워안매 거야? 응. 됐 잠깐 잘 갖고. 손바렸어손 네. 네. 손 깨끗이서 위에 위에도 손 있어요, 야 네. 됐어. 오늘 김치 만드는 거 재밌었어? 네, 재밌었어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내가 도와줘가. 도와줘가, <웃음> 여기까지 할까? 네. 네. 안녕.